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늘 루나 클라이언트를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안돼? 안되니까 하이픽리 먹었으니까 어 루나 네트워크를 한번 들어가볼게요 참고로 말하자면 어... 세츠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그 유명한 노디버프를 한번 해보면서 해볼건데 어? 안녕 친구? 이게 뭔가 잘해 보이죠? 여기 서버도 다 고인물 같은데 오! 뭐야! 어. 아이씨, 콘보, 콘보 명학교자 고인물이 많네요 오! 콘보, 콘보, 콘보! 그렇지! 들어가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빼, 빼, 빼, 빼 빼, 빼자, 빼, 빼 시원이야! 와, 야! 너무 잘해! 오하이피셀이 들어가졌어요 이게 그 금메맵 그 아닌가? 그.. 뭐라니까 되게 옛날 맵 어! 아 브리즈 너무 좋찮은데 어, 하트다 하트다 어, 야. 개자리 하트 하트 오 잡았다 하트 오! 어! 아 화살 한 세트 있어 어? GPS를 놓을 p s 만높으면 나야? 잡고, 불러줘 그렇지. 네, 용암을 뿌리네? 근데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그냥. 예. 죽었죠? 찔리. 모션 블러만 줘. 아니야, 근데 다른 것도 많이 좋잖아. 되게 최적화도 잘돼있는 그쵸? 피오오 오. Oh, oh! oh.